가 아니 너네들 뭐하는데 그래 어제부터? 그래 썩은 썩은 엄마 이게 뭐야? 징그러운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액괴야 액괴 애꿔, 엄마 통당 슬라임이네 어통당통당 열어도 돼? 어 만져도 돼? 어! 만져! 손에다? 어! 너 얘네들 사기치는 거 아니지? 아니야! 아 어, 무서워? 오늘 집어넣을 꺼내놨지? 어 아, 아.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! 그래? 애깨 어. 처음 본다며? 애깨? 어 이거 내 모양을 내 어! <웃음>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, 만드는 거잖아. 여름이라서 파란색을 선택하는야야 어머. 음. 어머. 근데 이게 음. 약간 이게 실이 좀 부족한데? 음. 이게 잘못 샀네. 아, <웃음> 이거잖아, 이게. 못 만들잖아. 이거 500원 짜리야? 3,000원 짜리야? 아우 이거 반품시켜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아 이제 알았다 계속 주물러 그러면 이게 어, 밀가루 반죽하듯이 샀어. 이거 누가 산 아, 어 이거 누걸산 거야? 뭘살 때는 민지한테 물어보고 사. 네. 아니, 이거를 뭐 만들 수가 없잖아. 하트. 하트? 응. 하트. 이런 게심 신의 예방에 좋대. 아, 그래? 어, 이런 게 손을 계속 이렇게 놀려 주는 게 어? 이 머리에도 좋고, 응. 어. 이 손을 만 손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 눈에도 좋다잖아. 진짜로? 얘들 엄마 말은 다안 믿지, 어? 참. 선생님 말만 믿지, 어? 아유 대답 안하는거 봐라. 아 귀여워. 에이 <웃음> 아, 이거 봐 이거 봐. 뭐냐? 완전 바다 같잖아. 어, 야이 늘어난다 늘어나 늘어나.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거 가지고 놀게 이거 굽고 이게 국수 가닥만들는거잖아 저거 저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놀아줘 해볼래? 10시간 놀수 있겠다 n o 가 h 예. 엄마 재 n 어 너무 재 o a 어 스트레스 해소 a h n o 스트레스 해소가 되 a 어 영상을 재 n o 게 보셨나요? 재 n o a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!